무당도 <웃음> 아닌 것이 법사도 아닌 것이 이렇게, 스님도 아닌 것이 교주처럼 보여져요.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, 네. 이 사람 말이면 또잘 네. 또 들었도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라는 것도 다 하고 다녔도 설마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도 해. 그럼 앞으로도 계속 멘토로윤상열그 대통령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.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처녀보살입니다 사주를 사람들에게 가때 사진으로도 볼수 있나요? 그럼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생렬어를 넣고 점사를 보질 않아요 관상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점사가 어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네 본인이야? <웃음> <웃음> 제가 볼때 우리처럼 돗줄 음, 쉽게 얘기하면, 네. 무당이 돗줄이 있고 신줄이 있어요. 네. 근데 도인처럼 자기가 도를 닦아서 네. 이렇게 네. 무당 아닌 무당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, 내가 볼 때는. 네. 무당도 아닌 것이 법사도 아닌 것이 스님도 아닌 것이 교주처럼 보여져요. 아, 어, 그런 느낌이야. 그냥 나를 세뇌를 시키고. 네. 나를 따르시오 막 이런 거 같아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뭔가 좀 위치가 응. 좀 있는 부분으로 좀 보이세요? 그렇게 보여져요 뭐 위치도 있고 이 사람이 말이 잘하잖아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네. 이 사람 말이면 또잘 네. 또 들어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라는 것도 다 하고 다녀 또 설마 그럴까? 이렇게 하면서도 해 하게 만들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설득력이 좋은 거지 아니, 어느 정도 언변이 좋은 걸 그렇게 설득이 가능할까요? 아, 그게 사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 이게 언변이 아주 그냥 내가 볼 때는 다이아몬드 스텝이야 <웃음>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몰라 내가 부터 어느 정도 유명세는 탄거 같아 왜냐면 대중 앞에 다 누구나 이 사람 하면 다알거 같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입에 오르고 내리고 구설도 많이 따르라는 형국이고 막말 이 사람은 말을 하면 그냥 막말이야 그냥.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야? 이렇게 되면서 작년 겨울바람부터 이 사람의 구설이 따르라고 그랬어 어떤 쪽 구설이 좀따랐어요 몰라 내가 볼땐 정치 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 정치 안 하는 거 같아도 뒤에서 많이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많이 자기가 조정을 한다 어그 소리도 나오고요 만약에 참사가 일어났다 네. 그런 것도 뭐잘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. 돌려가기 어. 하고 뭐 이런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말을 그니까 막말을 하는 거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 사람을 또 믿어주는 사람은 또 따로 있, 있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까지 갈수 있을까요? 올라갈 이미 가있지 않, 않나요? <웃음> 이렇게 위로 올라갔지 않나 지금? 올라가 있는 거 같아 이분 누구냐면 천공스승이라는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, 멘토. 그런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럼 앞으로도 계속 멘토로 할것 같아요 윤석열 그 대통령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믿고 따르고 진짜 스승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죠 두 분의 궁업은? 나쁘진 않나요 맹신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누구죠?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, 조정을 어, 그러면 은 나중에 뭔가 터질 수 있죠 왜냐면 은 윤석열 그분도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고 네. 지금 이분하고 같이 연루돼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실망을 안겨줬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많이 걸고 넘어가면 두 분이 같이 관제에 엮이지 않을까 싶어요, 제가 볼때 선생님 공에는 인기를 그러면은 맞출 수 있을까요? 인기는 맞출 것 같아요. 그 범위 내에서 뭐 잘못한 게 아니니까. 탄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네. 수가 올해 수까지는 좋질 않아요. 탄핵한다 뭐 이렇게 촛불지 한다 뭐 이렇게 말은 해도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. 선생님 공시기 관상은 좀 뭐? 제가 볼 때는 약간 사기꾼? 사기꾼? 기질이 있죠. 어쩔 수 없이 그 기질이 그래요. 저 사람, 기질이.